드디어 내가 중학교에 가다니 이제 잼민이가 아닌 진짜 중학생이 된거라고 음, 이번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너네는? 오! 댕댕이 왔구만! 야 댕댕이! 역시! 취늑대 김니아! 같은 학교인 건 알았지만, 같은 반이 될 줄은 몰랐네! <웃음> <웃음> <웃음> 어, 오, 우리 가진 말인 오, 예! 예! 그런데, 예! 우리뿐만이 아니야! 어? 예? <웃음> 야, 댕댕이! 뭘 그렇게 쳐다봐! 빈자리 여기밖에 없어! <웃음> 뭐? 같은 말에 차별이가 있고 남은 자리가 차별이 옆자리밖에 없잖아! 아 이건 최악이야! 어? 완전 어이없네. 나야말로 완전 최악이거든. 킥킥킥킥킥킥킥킥! <목소리> 는 차별이랑 짝꿍인 등등이네. 에? 에?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왜저 렛. 참나 오바하기는 스트레스 받을 땐 역시 쿵 것질이지. 음 중학교 올라가도 별 다를 게 없잖아. 거기다가 앞으로 일대는 차별이 옆자리라니 정말 최악이야. 음? 이게 뭐지? 어? 어 삼분 짝꿍 전자레인지 원하는 짝꿍이 나온다고? 어디 보자 학교에서 제일 이쁜 여친 짝꿍을?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길 저로의 기회 그래 학교에서 제일 이쁜 여자친구를 짝꿍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3분 돌리면 은 나에게 예쁜 짝꿍이 생긴다는 거지 오케이 바로 렛츠고 어떤 거틀립다 꽃바가 달라질라나. 오이, 어? 어, 댕댕아.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우리 1년 동안 친하게 지내자. 근데 너 정말 귀엽게 생겼다. <웃음> 그래, <웃음> 너, 나도 나 이뻐. 응? <웃음> 나 정말 예쁘다 남자친구 있정. <웃음> <웃음> 나랑 짝꿍 할래? 저런 못생긴 애 말고 말이야 언젠간 우리같이 짝꿍 할수 있을거야 으 정말 마음 놓쳤거든 응? 댕댕이 저리 삐켜! 응? 기늠대 <웃음> <귀엽대> 저리 삐켜! <웃음> <웃음> 다들 삐켜! 거긴 내 자리야! <웃음> 자기. 에이, 그, 그리라고! 내 자리. 덴저미. 야, 이거뭐야내 자리를 비키지 아. 못해. 아! 뭘로 어떡해? 행대가 나야. 아! 이제부터 네 짝꿍은 내 짝꿍님. 알겠음? 수고. <웃음> 이쁜 것도 좋은데. 일단 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잖아. 일년 내내 일 끝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 끔찍해! 다른 짝꿍이 좋겠어! 흠... <웃음> 음, 어떤 게 남았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 음! 이게 좋겠어! 난 초등학생 때빵점안 맞았지만! 중학교에선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음! 응? 음, 반갑다, 짝꿍! 세종인연, 집현전, 의확충 궁중에 설치하였지. 학자를 키우고 학문을 숭상하고 예제도를 연구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정치와 문물제도를 정리했어. 아, 뭐라구? 어, 뭐라고? 아, 아니, 아니야. 바, 반갑다, 작공. 음, 화전 화포를 개량하여 우리나라의 무기사생 일대를 혁신을 가져왔어. 도량령의 고정 실시로 물량 거리 래 공정을 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겠까 역사책은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재밌다니까 아, 공부를, 공부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하네 중얼중얼거리는 중얼중얼 소리가, 소리가 뇌 속에 맴돌잖아 응 음, 그래 나도 공부해볼까? 음, A B C D G 아닌데 맞나? E, 정말 미안하지만 멍청한 아 D 다음 E야 F 에? 아닌데? 어 고, 고마워 <웃음> 여, 영어 말고 수학해야겠다 음1230 곱하기 560의 루트는 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응? 뭐라고?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음? 아까부터, 아까부터 뭐라고 초장조들 뭐라 떠드는, 떠드는 거지 뭐 뭔가, 뭔가 기분이, 기분이 나빴는데 아닌가 5699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5619인데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건 나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또 어떤 짝꿍이 있지? 유쾌한 짝꿍? 아, 아, 안녕 짝꿍? 하하하하하하하 <웃음> 반갑다 짝꿍! 어! 아, 아, 안녕! 이번에, 이번에 잘, 잘 지낼 수 있을, 수 것, 있을 것, 것, 것 같은 기분이 싶은데? 드는데? <웃음> 우럭차고만 <웃음> 나도 정말 반가워! <웃음> 좋았어. 우린 배프가 될 느낌적인 느낌이 느껴지는군. 배프, 우리 같이 함께 도시락을 까먹자, 개어 도시락? 도시락을 갑자기 왜? 우리 학교 급식 아니었어? 하하하하. <웃음> 난 항상 맛있는 걸 좋아하거든. 하하하. 우마이. 하하하하. 우마이. 하하하하. 새학기라 긴장했다가. 좋은 짝꿍이 생겨서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배가 너무 아프네 으아! 내 짝꿍이 큰일을 보고 있군 응? 원해줘야겠어 응? 응? 힘! 나라 힘! 힘! 어... 나라 어, 힘! 짝꿍아 댕댕이 똥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군 내가 응원해줄테니 개별할수록 해라 어, 힘! 아, 나라 아, 힘! 아, 아, 아니야 괜찮아 가가 가, 그냥 가. 힘! 나라 힘! 아, 아, 하지 말라니까 거기, 지나가는 쥐를 때, 너도 토라. e 내라힘 e 내라힘 h 내라힘 m m never 수고했다 하하하하하하 그냥 유쾌한이 아니라 미친 유쾌한 짝꿍이었잖아 왜냐면 미친 자가 너무 작아서 못봤어! 다른 건뭐 없나? 어? 학교에서 제일 착한 짝꿍? 그래, 역시 착한 게 최고지! 이걸로 정했다! 에헤헤, 아, 안녕? 어? 설마 댕댕아, 너가 내 짝꿍이야? 아, 아! 와, 너무 좋다! 댕댕이가 내 짝꿍이라니! <웃음> 잘 부탁해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도와줄게 아거 어, 고마워 어, 그래 이거야 이런 천사 같은 마음 없이 어, 그들안고교환하내 어, 매체징이 내려가는 아, 것거 같아, 같아. 어! 음흠, 음흠. 어, 저건 내 천사 같은 짝꿍이잖아 짝꿍아 아, 진짜 어, 완전 짜증나 나 이번에 댕댕이랑 짝꿍이야 진짜 못생긴 애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가까워서 모공이 다 보이는 거 있지? 그냥 어! 학 밖에 자퇴해버릴까? 어! 아유, 불쌍하다. 착하다더니 암만 착한 짝꿍이었잖아. 안 되겠어. 세상 쿨한 우리 상남자 짝꿍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가자. 상남자 짝꿍! 아, 이번 짝꿍은 대체 어떤 짝꿍일까? 제발 평범한 짝꿍이었으면 좋겠아 아, 에? 응? 언제 아, 왔어? 아, 죄송합니다. 어디가 내짝 짝기 만들어줘야 되는데. 에... 에... 어디갔어? 하마... 하마터면 1년 내내 접힐 뻔했잖아. 어디갔어? <웃음> 이럴 바엔 차라리 차별이 낫겠어 어? 아, 알았다 <웃음> 거기서 <웃음> 나.. 나도 너 싫은데 그래도 짝꿍이니까 잘지내보자 에.. 음.. 자 중학교 입학한 거 모두 축하하고 랜덤으로 짝꿍을 정할 건데 앞에서 숫자를 뽑아볼래? 어+ <웃음> 아싸 아니야? 이번엔 차별이, 차별이 말고, 말고 다른 짝꿍으로 할수 할 있을 거야 응? 응? 음. 음? 어? 김이야! 어? 어? 어? 어? 어? 야 어? 어?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어? 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으, 으, 에지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라니 으, 으, 땡 으, 으, 으, 으, 으, 으, 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 모르고 바 으, 으, 으, 이 으, 으, 으, 으, 으, 뼈.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 <불안>